아, 진짜 똑같다. 그래서 깨림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세요? 1 0분겠다 진짜. 당신 어마어마스 캐릭터 알아? 응, 나봤어 똑같네. 아, 진짜 똑같다. 여러분, 저가 이걸로 연출한 거예요. 똑같다. 아, 진짜 똑같다.